<웃음> 하이쿠 먹었습니다자 <웃음> 지금 와 아, 지금 밑에 캠이 두 개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계시기 많아. 어, 얼마가 지금 조금 전에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포맷을 한번 했습니다. 컴퓨터를 그래가지고 오디오가 안들어가는지 모르고 지금 지가 이렇게. 하하하하 <웃음> 편집자를 밀라고 와가지고 지금 아 그래서 지금 다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오 많이 당황해 보여요? 많이, 별로 당황 안 했어요. 뭐 이런 옛날에 이런 경험들 다 있거든 내가 어자어 근데 조금 무서운 점 뭐냐면 제가 오늘 뽑기를 다이얼 몇만 개를 썼더라? 근데 그게 어디가 안 들어간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 정리 해드리고, 핵심 정리 해드리고, 뽑기또할 수는 없으니까, 뽑기 영상을 보면서 리액션 영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칩뿟다니까? 아, 예, 일단 게임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자, 그래서 오늘 어, 몇 가지를 볼 텐데, 일단 가장 중요했던 거는 코스튬이에요코스튬을 <웃음> 품평에 어, 우리 꽃은품평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그 아, 다음에는 이번에 업데이트해서 좀 괜찮았던게 뭐냐면 자 길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길드로 정령왕의 시련 자, 이번에 이번부터요, 정령왕의 시련에 어, 개인 도전할 때 이제 연습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횟수가 차감이 안 되고 점수에도 반영이 안 되는 거. 연습 모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해보고, 아, 요 덱으로 하니까 내가 점수 좀잘 나오네 했을 때, 비로소 진짜 입장을 해서 깰 수가 있다. 그기서더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있다는 부분. 그 다음 정말 좋은 부분이 뭐냐. 아, <웃음> 커스티미이 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아까 제가, 어, 아까 촬영으로 다 샀어요. 예. 이제, 이제 한번 구경하러 가볼텐데, 그러면. 요번에, 어, 루인 거랑, 뷰나 거, 무도의 수호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할인된, 33%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른 색상까지는 제가 다안 샀거든. 그냥 이렇게된 거, 다른 색상도 하나 사면서, 품평해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바로, 자크다 수로레오, 뇨! 자, 요런 어떤, 야, 약간 어떤, 빠딱거리는 가죽 재질 같은 그런 걸로, 몸에 쫙! 달라붙는 어떻게 이게 재단사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잘 맞췄을까 싶을 정도로 몸이 착 붙는 어, 그런 어떤 아주 소녀스러운 의상으로 봤을 때한 중삼 정도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의상이 아니었나? 우리 루인 가능하지요, 어, 루인 쌉가능하지 소화가 지금 어 아닌가? 어 이제 2 0대합시다 20대 20대인데 어 이제 마법 소녀같이 예, 마법을 쓸것 같은 그런 소녀인데 창을 들고 있다. 근데 또 이게 고증이 잘된게 우리 또 루인이 마법 딜러다 이렇게 죠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또 유나도 새로 나왔어요 어제 개인적으로 근데 유나의 이 코스튬이 너무 좋아가지고 <웃음> 어쨌든 그래도 모두의 쏘자자 가볼게요 무조건 그냥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자, 샥! 들어갑니다. 브잇! 샤그닥 와, 좋습니다. 어, 요것도 이제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영해 보이는, 영해 보이는. 이, 주,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영해 보이는 의상일수록 만약 자기 얼굴에 팔자주름 좀 들어가고 이러면 시계가 갑자기 와장창 박살이 나거든. 요 근데 와, 영합니다. 우리 유나가 굉장히 귀엽고 영한 페이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마법소녀 스타일. 자, 이렇게 고치면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 수집 광별 어, 바로 구매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무엇이냐? 아하뽑입니다자 아, 아, 요게 아송 무려 요게 그랑메폰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 윈형 요게 그랑메폰인데, 제가 윈 형한테, 어... 크게 관심이 없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할게. 내가 라스한테 는 관심이 없을 때 라스가 좀 약했잖아요. 근데 이그녹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라스를 키워가지고, 사실 이그녹스를 좋아하게 된 건데, 라스 지까지도 세졌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가진 속성, 뭐좀 여러 개다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윈 쪽이 약합니다. 땅쪽 자체가 좀 약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일마 성능이 되게 괜찮게 나온 게, 우리 혜성형 요게신데요. 범인의 적에게 280% 물리 데미지, 범위 물리 데미지를 주고, 적의 LP를 30% 감소시킵니다. 적의 궁지를 깎아내린다는 거지. 그리고 PVP에서. 적에게 백불 확률로 20초 동안 징벌 10% 상태를 부여하는데 징벌이란 스킬 사용시 최대 HP 의 10% 데미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딱 봐도 PVP용으로 나왔다 그죠 PVP에서 지금 탱커가 어... 거의 뭐 레온이지 뭐 물론, 다양한 택들이 그래도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한때 정말 최강의 탱커였던 윈이 픽률이막 현저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근데 PVP에서 과연 또 쓰일 수 있을까 한번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탱커로서 앞에서 싸우다가 꾹! 헥! 범위 딜을 줬는데 LP를 깎아내린다. 이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자, 해방 스킬 보면은 범위의 적에게 590% 물리 데미지, 적에게 아 100% 확률로 15초 동안 슬로우 상태를 부여한다. 그리고 PVP에서는 적에게 100% 확률로 20초 동안 징벌 20% 부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이아 정도로 뭐윈 형이 컴백할 수 있겠나? 근데 요 밑에를 보는 순간 짜자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패시브 스케일 저지먼트 패럴라이즈입니다 팀 또는 파티의 펜스 내 모든 캐릭터가 마비 저항을 얻게 됩니다 누구 저격이에요 레온? 우리 레온 형이 막쉘리 검을 엄청나게 크게 막 휘둘러 가지고 애들 막출 때리고 막훅훅적팍하면서 훅 애들 막 전부 마비 걸리가지고 막 이거를 어떻게 된다? 이제 팀원들이 마비정. 마비정 챙기면서 본인 이 탱커로서 상당히 좀 괜찮다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느낌이 보이고요. 극제월 1초월 하면 당연히 마비정이 100%로 되겠죠. 마비 아예 안 들어와요. 그러면 몰라 레오닝이 마비 하나만 복수는 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한 메리트 하나를 이렇게 메리트 하나를 뚝 깎아뿌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뜨는 뭐 징벌이 강화된다든지 LP 감소가 40%까지 강화가 든지 LP 40% 감소는 어, 큰데. 이게 특히 탱크가 탄탄하고 막 이러면 좀 싸움이 길어지면 결국 누가 궁이 먼저 터지느냐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 LP는 감소고 나는 감소 안 했어. 그럼 누구 궁이 먼저 터지겠노? 뭐 징벌 강화라든지 스킬 데미지 강화 뭐 이런 것도 좀 있겠고. 자, 해송이 형. 제가 보기에 삼극체월 정도만 해도 얘기가 확 달라질 것 같은 그런 형입니다. 그럼 바로 뽑기하러 가보시죠. 근데 <웃음> 내가 이제 뽑기를 다 했어요. 예. 그거를 지금 리액션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일단, 어, 처음에 이제 뽑기 그 10개 받았을 거예요. 지금 요즘 막, m b 스막 퍼주거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좀, 어, 좀 뽑을 수가 있겠고, 어, 이제 다이아를 들이받기 시작하는데, 들어가죠? 어 밤바바바밤바바밤바밤, 바 망하고 있고요. 자. 이때쯤에서 내가 이제 개망하고 있다가 드디어 고양이 누나가, 아, 고양이 누나 란다 머리를 짓밟아주면서 드디어 첫 번째, 어, 뜨게 되는데요. 싹다원래로 아이고야, 픽뚜인기라 아이고, 아이샤. 야, 아이샤가 갑자기 왜, 누나가 갑자기 왜 나와요? 여기서? 어, 좀당황스러고 오! 이거 어, 봐봐. 어? 연속 뜰수 있는 사람. 무슨 말? 오케이? 자, 또픽뚜이에요 미칩 붙다니까? 어, 또안 뜨기 시작하죠. 아하. 와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어. 자오 그렇죠 와 고양이가 아, 머리 발린 걸 내가 좀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줬더니 좀 밟아주는 그런 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아름답죠 싹 크다 빠싹 차 크다 자 바람이구요 바람이었다 어, 아니다 어. 그래도 고양이가 안 나와도 뜰 때도 있어요 고양이가 안 나오더라도 자. 야, 계속 야 완전히 개망이죠. 뽑기가 위안이 좀 되십니까? 자, 쪼, 켤. 여러분들, 자코닥, 어, 빛, 어, 빛. 아, 그렇죠. 마이키마이크 제가 막 플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이키 그래서 감사히 받겠다. 라고 멘트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치, 마치 이야 제발 좀 나와봐봐. 자, 천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계속 보면 당연히 천장, 첫 번째 천장부터도 100% 해송이 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유튜브 최초 두 얼굴을 가진 뽑기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자, 해송이 형이 나오고 있어요. 예, 여러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 형님이 과연 메타를 어느 정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제가 또 앞으로 쓰면서도 많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 유튜버가 자기 생각에 뭔가 어, 메타 변화가 느껴지나봐. 추가로 한층 더 갑니다. 오! 그렇죠. 자, 첫 번째 전장 도달할 때좀 많이 망했었지? 근데 지금 좀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니까, 여러분. 긴장하시고 보세요. 차크닥 어, 아닌가? 어. 자, 드리스탄이 형. 트리스탄이 형은 제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첫 번째 극초월을 갈수 있게 됐습니다. 자, 또 뜨는 거야. 어? 야, 이 망치 아까 봤죠? 자, 떴습니다. 해성이 형. 해송이 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형 사실 착한 형이에요. 무서워하지 맙시다, 우리. 야, 봐봐. 착한 형이야. 착한 형이야. 이 형님은 우리가 무서워하면 뽑기 안 나타나요. 본인이 지금 무서워하지 말게라고 한게 진짜 맞는 말이야. 우리가 이 형을 배척하지 않고 친구랑이 대줄 때. 엄마가 아까 첫 번째 전장에서는 해송이 형 무서운 욕이다. 뭐 이랬거든. 그래서 망했고, 두 번째 전장에 형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이게 지금 미친 뿐 거야. 진짜 난리가 났어요, 뽑기가. 따뜻한 형입니다, 해송이 형. 자, 차크닥! 야, 야, 야, 야, 야, 봐봐, 봐, 봐 야, 봤나? 이거 봤나? 이거 봤나? 야, 유튜브 폭발해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유튜브 가 폭발해보는. 어, 그래서 이제 중간 집계를 해보러 가거든요. 어, 와, 벌써 4극 초월입니다. 와우, 좋습니다. 자, 끄닥, 자, 끄닥, 자, 끄닥, 자, 끄닥 뜨면서. 저기서또 뽑기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아직 천장 한창 남았거든요. 4극 초월이라 5극 초월을 노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와우! 망하고요 예망하고요자 그다음 픽돌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싹다음가면서 무사하게 칼이 좀 낯설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데 예 발자드다 발자드, 발자드 프로이거든요자 그다음 터치다 가는데 와 이번에 내가 보기에 이게 첫번째 천장을 봤을 때는 되게 확률이 그각이었어요 근데 두번째 천장에도 잘 나오려면 확잘 나올 수가 있더라 내가 보기에 저형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잘 나오는 것 같아 <웃음> 이게 뭔 개선인가 싶겠지만 자기도 좀 미안해하고 있어 요 미안해가지고 막, 막 비틱질 같아가지고 좀 미안하다고 좀 그런 말씀좀 드렸고요 두 천장 다 가지도 않았어 한 천장하고 그 다음 반 갔나? 그쯤에서 오국초월 성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 형을 잘 키워가지고 다음번에 이 형을 제대로 다루는 어떤 리뷰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뽑기 화이팅 들 하시고 대박 나십시오 대박난 자의 기받아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쿠 cool. 파이. <웃음>